시원하다 <웃음> <웃음> 계속 시원하게 해줘야 돼 엄마가 어. 누가 보면 여름인 줄 알겠다 어? 누가 보면 여름인 줄 알겠어 <웃음> 어? <웃음> 더위를 잘 타가지고 시원하다 <웃음> 어, <웃음> 물티슈는 뭐닦아때 쓰는 거야? 닦아줄게이게진해야구이거여빡빡 야, 이거? 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하트가 나온다고? 응 어. <웃음> 지딤돌 그린 거구나. 대단하시네요. 굿이에요 굿. 굿 굿. 아빠가 뭐라고? 아빠가 찰나 거래. 굿이에요 굿굿굿 해봐. 굿굿굿 굿이에요. 굿이에요 굿굿굿 해봐. 굿굿이에요굿굿굿 안녕 반가워요 안녕 보이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나 원래 이렇게 하고 다녔었다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하고 간적 있어 진짜야. 혜리는 무슨 만댔어? 한 개의 반이에요 우와 얘들아 혜리 목소리 들었어? 진짜 씩씩해진 거 같지 않아? 혜리야 <웃음> 너랑 같이 반난 친구들이 밥수히고 있어 혜리는 <웃음> 아기 어, 때 복숭아뼈 먹어가지고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먹, 씨 먹어가지고 복숭아뼈 있잖아 아 씨가 그럼 딱딱해서 약간 부드러워서 꼭 이렇게 맛씨도 먹었더니 엄청 부드러웠어 그랬었어? 내가 거기 들어가지고 가 음, 뼈가 됐잖아. 진짜. 근데 태리는 엄마가 그때 복숭아 씨안 먹어서 아! 병원 가서 넣어야 했다. 된다고 했잖아. 혜리는 음, 아기 때안 먹었거든. 응. 한 번은 먹었거든. 응. 그래서 조금 납작한 거야. 좀금납어 맞아. 근데 태린 해리는 기억 나지? 어, 그럴까? 먹었던 먹었어. 거. 두 번이나 먹었지. 그래서 어. 두개 있잖아. 그렇지 양쪽 맞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복숭아 씨 먹었을 때 맛이 어땠어? 음. 좀 부드러워... 먹였던, 먹었더니 먹 점점 씹을때마다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쏙들어갔고나 지금 단단해졌지? 응. 그래서 이제 씩씩하고 튼튼한 아이가 됐잖아 근데 오늘은 테리 병원 가서 응. 복숭아씨를 넣을거야 그러면 해리, 테리도 이제 키 크고 이제 그럴 수 있어 나처럼 빨리 키 커? 키 천천히 크지 근데 엄마가 그전에 뭐라고 했지 테리가? 누가 만들었다고 했지? 우와. 맞아. 아직 로봇이지서 그렇게 빨리는 못 크고 천천히 천천히 클 거야. 테리도 봐봐. 머리카락 안 자랐지? 테리는 니께. 어, 로봇이여서 니께, 니께, 니 근데 이게 실이잖아. 어. 머리카락이지. 근데 응. 머리, 그런데 실 같지 않고 머리 묶을 때실 같지 않아. 머리카락 머리, 같지? 그리고 머리, 무, 어떻게 실이 묶어진 거야? 어, 이렇게 근데... 테리는 머리 묶어진 거야? 있잖아. 어 맞아 머리카락처럼 정교하게 만든 거지. 바닷가 바다에 갔잖아. 근데 사무한테 묶여서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변했잖아. 응. 새끼도 그렇게 꼭 되면 좋겠다 샤워할 때.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어 샤워할 때. 대리네 글쎄 사람이 될수 있을까? 아직. <웃음> 로봇이니까좀 이해해 줘 이리야. 알았지? 근데 내가 볼때 진짜 사람. 진짜 사람 같다고? 응. 그렇게. 있잖아. 어 로봇은 로다 기능이 되지. 삐리삐리삐 삐리삐리 그거는 가짜 로봇이지. 얘는 진짜 얘는 테리는 진짜 로봇이고. 그 안에 봐봐. 까맣게 보일까 검은게. 까맣게, 어, 까맣게 보인다. 보이지. 조금 기특해. 응. 입술 어떻게 한 거야? 입술? 다 정교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아, 박사 님 아, 이미지. 다만다. 아, 안구를 봐. 어떻게 만든 거야? 오. 정교하게 만들었지. 와, 신기하다. 진짜 신 그리고, 사이펜으로 이렇게, 그런 응. 거, 그, 했나봐, 표현을. 사이펜이란 게 아니라, 털로, 털을 다 이렇게 박은 거야. 누구, 누구 털? 아니, 그, 누구 털인지 모르겠어. 아? 와, 신기하다. 어. 근데, 어떻게 뒤로 가지 않는 거지,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어게 들어가? 아니 눈을 붙였잖아 근데 머리카락 같지 않아? 응 음, 짧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박사님인 거야 아손 눈썹도 했구나? 어손 눈썹도 했지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아, 붙였구나 응속눈썹 붙였어 눈 구멍이 자른 거야? 눈 구멍을? 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눈도 이렇게 넣고 조립하고 그런 거지 뭐, 눈잘안 깜빡거리지? 원래 사람은 깜빡깜빡 잘하잖아 응. 테리는 로봇이라서 눈잘안 깜빡깜빡해 어, 고장났다 고장났어 <웃음> <웃음> 테리는 테리가 잘못해좀좀 이해하고 그런 거 있잖아 테리는 로봇이라서 그런 감정이 별로 부족해 소아 씨 처방해 주셨어. 네. 그 약으로 먹는 거야. 약이 무슨 맛이야? 페리건.